맛. 네, 또의사모이역 여행 간다. 중국에서 봅시다. 2호 항전 롤잔를 열어줍니다. 지하철 타고 지 왔습니다. 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주황색이야. 아, 지 않아? 향고.. 향거, 향.. 향거아이 때문에 향거라 했잖아. 허거를 먹으러 간다 밖에 춥군요. 아이 추워라. 아.. <웃음> 삼, <웃음> 저 한자로 있어서 지금 모르는 거야? 하.. 이하이달이에아 하이달. 어, 하이 <웃음> 맛있겠다. 아니,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 <웃음> 연말이잖아. 대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웨이팅 없이 들었어? 마라 스파 그래서 추가면 돼? 이게 양. 이게 소고기 양 소고기 하나씩 메추리알은 필수 뿌시지도 필수 마라 마라 먹어봐야지 아오 아. 뭐야 너무 맛있어 콜라로 콜라 응. 원샷 <놀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은 30초 이 아, 기 아, 아, 아, 각 네. 아이블같지 않아? 언제 들어가야 돼? 언제 들어가야 돼? 큰일났어 산업도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면같은 건 남겼어요 <목소리도> 땅옥차나무 <땅목차남> 약사인가봐 <문. 목소리도> 음. <웃음> <웃음> 저 등이랑 내 머리랑 커플인데. <웃음> 맛있는거 까늘. <까만해. 웃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베이징 덕먹을 거에요. 빵이랑 같이 나오나봐요. 아닌가? 같은 건가? 세트 먹으면 겠다양주라 메뉴를 찾지 못해. 한 마리 반 시켜야 되는데 반 마리를 시키고 지금은 추가 메뉴를 시키고 있어요. 먹어. 베이징 덕 이쁘다. <웃음> 맛있게 드맛는 맛있으면 됐지 맞아 음~~ 음~~ 맛있겠지?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니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7시가 다됐는데도 엄청 밝아요 보죠? 이제 호텔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호보다남자 먼저 중중해야지 제주도 온 기분인데 제주도 온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제주도를할 수가 있어? 샤틀버스를 기다리는 발바지러고니트가입으면 <놀람> 진짜 <놀람> 너무 하고 페인 같다 엄청 더운데 나만 이렇게 입고 있는 느낌? 여기 에어컨을 틀었어. 못 찾고 있었어. 출발. 날씨 죽인다. 여기 먹구름이 걷히고 있는데 아까보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드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신기 빵기! 신발부터 가만히 신고 짠! 저희가 먹는 숙소입니다. 짱이죠? 완전 하늘도 맑고 날씨 짱인데? 역시 오클랜드 날씨가 좋다 했어.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휴 아이 피 해외 스트리밍에 거부되었습니다. 뭘 먹지? 햄버거도 맛있고 피자 맛있대. 여기 스테이크도 파네. 치킨 피자, 미트볼 스틱, 샌치자도 있고, 닭고기도. 진짜 정말 나 요리 데을 네. 아, 피자. 여 얼마나 에아마다부터 e o o v e 평소 되는데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끝. 음 맛있다. 네? 너실는거 저희는 체크고을 했습니다. 쿨이다. 날씨가 정말 거지 같다. 엄마 이거 대빵 크게 나오는데. 날씨가 진짜 거지 같다요. 가자. 어디? 슬금슬금. 공항에서 <웃음> 차별했습니다. <웃음> 어? 아, 알았어. 날씨는 저런데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여기 크라이스트 크 처지. 크라이스트 처지. 처지. 에갈 겁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 아! 바람이 분다. 미친아, 미친아, 미친아다. 오, 개 좋아, 개 좋아. 징글벨, 징글벨, 징글. 야, 밖에 공원이 대박인데? 자기 공원도 있고. 저기 마켓 하나 보다. 저기 놀이공원이 비슷하게 쬐끄마나 개논데도 있고 참 좋은데? 자기 때문에 다 작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를 개냥 해라 저 이거 사진 다나다나와 지금.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우리 드 <아직> 브로드 <버거> 먹었잖아. 또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드 브서 먹어. <웃음> KFC도 스파이시 팝폭도 <웃음> 음! 음, 맛있다 뭐? 우와 맛있겠다 아. 내 일부러 큰 걸로 달라 했지 이 소금을 잘라 얘왜 이렇게 얘가 비실딱쪄 숟가락 없이 같이 먹어 음 <웃음> 맛있네. 맛있는데. 아, 면이 맛있네, 진짜. 어까 응, 가져왔어 있다. 그래. <웃음> 가져가. 양갱이 의 먹방. 허허허. 맛있어. 나 개인적으로... 그 하는 것도 있어. 아. 사람들이 이게 공격을 안와봐산새도안 도망가. 이게 뭐다? 자연스이 야, 날씨가 많이 갔으면 짱이다. 이게! 어 돌았더니 머리 어지럽. 야 나오 너 나오라잖아. 크게 네? 저게 저기, 구릴 수 있는 거였어. 네. 저기, 저기, <웃음> 야 숙소 진짜 이쁘다. 신기하긴 하다 한입마트데 문을 다 닫어 라이트 스파클링이예요? 스파클링 밖에 카드있어 아도 비빔면 고기. 음, 맛있다. 맛있어. <목소리> 요새 있어맛 뭐야? 이게 뭐야? 있어어 맛있어. 맛 근데, 실에 차가 없어.